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식품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에 관한 여러가지 시험 정보라든지 또는 출제 문학 이런 것들은 맨 첫날 o t 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34페이지 보게 되면 식품위생학의 개요가 있죠 그럼 요게 있고 나서 목차는 그냥 알아서 보시고 뭐 식중독도 있고 목차를 또 하다 보게 되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니까 빠른 시간에 빨리 합격하려니까 목차대로 다할 거니까 그 알아서 한 번씩 보시고 첫 번째 식품위생개요 보게 되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보관 방법 이렇게 대충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식품에 뭐가 되냐면 개요는 첫 번째 정의 보게 되면 첫 번째 보세요 식품을 정의는 학자마다 나라마다 틀린데 거기 양가로 첫 번째 있는 식품 정의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정의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나는 거냐면 내가 지난번에 그때 그랬지. 위생관계 법령에서 우리가 공중위생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에 들어가는 또 모두 있어요. 감염병여행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도 있다 그랬지요. 거기에 이것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많이 된다니까 여기 나는 이 식품의 정의가 거기도 그대로 나요. 그러면 식품의 정의라는 것은 중요시에 드시고 우리나라 법정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을 말해요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데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날수 있고 그 다음에 위생관계 법령에서 식품에서도 다섯 여섯 문제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물다섯 문제니까 다섯 문제에서 다섯 개 과목 중에서 그러면 식품은 모든 걸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예요 근데 뭐로 하는 건 아니다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예외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 테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게 된 밥을 먹다 보게 되면 보리밥도 먹고 쌀밥도 먹고 현미밥도 먹고 까만밥도 먹고 여러 가지 먹는단 말이에요. 요즘은 건강하게 살라고 배를 벌고다 먹죠. 그래서 오곡밥처럼 이렇게 섞어서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까만 쌀밥이 까만 그 쌀밥이. 까만 게 까만 색깔 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먹는다 그면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흰쌀보다 영양가치가 높다 그래서 흰 쌀과 섞어서 먹는다든지 그러면 식품이 되는데 만약에 검은 쌀이 위염치료가 된다 그랬을 때그 밥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염을 치료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그때는 식품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약 의약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냐?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 식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다가 중요한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양가로 두 번째도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나요. 그럼 여기도 난단 말이에요. 그럼 고 있다시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것을 대상으로 한다 했지요. 그럼 식품 위생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지금 예를 들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걸 그냥 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 것이냐리면 우리 식품 위생학과 식품 위생법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김치라든지 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다 식품인데 김치를 주에서 많이 보지요. 그럼 김치가 식품이에요. 그럼 이거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럼 이제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김치를 만드는데 일단 뭐가 들어가요 일단 배추를 갖고 이렇게 썰지요 썬단 말이에이 썬는 그런 것들이 도마나 칼이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절이죠. 소금 같은 데다. 그럼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절이는 것도 하나의 첨가물이죠. 그 다음에 씻어서 뭘 갖다 집어넣어요. 고춧가루, 깨소금, 양념 이런 거집어넣지요 그럼 이런 것들이 첨가물이죠. 그럼 첨가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서 담아요. 담는 게 뭐가 돼요? 용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담아서 누구 아들내미 딸내미 줄라르면 보자기에 싸야 되죠 포장지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식품을 깨끗하게 하려고 러면 일단 식품이 깨끗하지는 뭐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기구도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첨가물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용기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김치를 깨끗하게 하더라도 똥 묻은 그릇에다 담으면 오염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추는 깨끗하더라도 도마 같은 것들이 오염됐으면 또 그것도 뭐예요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김치가 식품인데 이거 만드는 과정들이 다 뭐가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식품 깨끗해야 되는 거죠 첨가물 거기 집어넣는 꽃 오늘 가서 엄마, 엄마한테 이렇게 봐봐요 백문이 불일견이라고본 사람과 안본 사람 틀려요 그래서 엄마 심부름 을 자주 하는 옛날에 부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입식이라 주방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많이 심부 주름을 한 사람은 안 했더라도 엄마 하는 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접했을 때안본 사람과 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럼 청감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청감을 해서 김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 뭐를 하는 거. 아까 도마 같은 것도 깨끗한. 식품, 청감을 기고. 기고 깨끗해야 되는 거죠. 칼 같은 거, 도마 같은 거. 그 다음에 만들어서 용기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들내미, 딸내미 주려고 그릇에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릇이 용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용기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깨끗 한데 포장지에 똥이 묻었다라면 옮겨질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포장지도 깨끗해야 되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 뭐가 된다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다섯 가지를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그런데 영양이라는 건눈시고바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추김치 담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그거를 생각이 안 나면 엄마 하는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영양은 들어가야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또 영양을 여기서도 잘 집어넣어요 영양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들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세 번째 보게 되면 식품을 위생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위생적으로 지급할 때 동그라미 첫 번째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개인적인 위생이죠. 지 근데 이것은 동그라미 일번에 있는 것들은 식품 위생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기도 난단 말이에요. 실기도 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실기 필기 다 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지급할 때 일반적인 사항은 가법 부터 우리가 카아범까지 묶어서 줄 치는 거 중에 요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알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범보게 되면 원료보관실 얘기하는 거줄 치면 따라오세요 제조가공실 포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법에 가면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원료실 그 다음에 여기 원료가 예를 들어서 밀가루 빵떡을 만든다고 쳐봐요 그럼 밀가루가 원료죠 그럼 이것부터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하는 거빵 만드는 걸 본인들은 주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 포장실도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제품 된 것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구획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획은 칸막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설령 밀가루에 어떤 균들이 들어갔다고 치면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완제품실에서 가열하게 되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완제품실과 원료실을 같이 놓게 되면 날라가면 완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완전히 균 죽었던 것들이 다시 묻어서 오염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구획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일단 항상 뭘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나번에 보게 되면 중간에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 보관해야 돼요. 그럼 오늘 거 오른쪽에 보게 되면 냉장은 몇 도고 냉동은 몇 도인가 이럴 건데 냉장은 신선하게 보관하자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냉장 고대어 보여줄 건데 영 도부터 십 도까지 섭씨를 뜻하는 거예요. 씨죠 씨를 섭씨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 도부터 십 도까지 냉장이고 냉동은 아이스크림 보관하는 데 있죠. 아이스크림 보관하는데 여기가 냉동이에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아마 다알 건데 남학생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 기계 어렵듯이 남학생들은 어려워하더라니까 의외로 그럼 냉동은 꽁꽁 얼구는 건데 마이너스 18도가 된다는 거지 이게 법적 기준치예요 그럼 우리가 식품 위생법 가서도 이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번에 보게 되면 그렇고 다번은 보관, 운반 진열할 때는 그절 끝에 냉동, 냉장을 항상 뭐가 되어 정상적으로 운반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봤어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어떨 때는 뭐 70%, 80% 세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고 와서 뜯어보면 바가 동그란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넉대대해졌죠 그렇다고 뜯어가지고 이거 바꿔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세일할 때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져보진 않잖아요 그냥 아이스크림 주워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지요 그럴 때 우리가 냉동 냉장 같은 것들을 운반할 때도 가동해야 되는데 영세업자들이 운반하다 보니까 냉동시설 같은 것들 잘안 갖춰 있으면 언 것들이 뭐 녹죠 녹고가지고 나중에 가게에 갖다 납품했을 때 이것들이 다시 범퍼음에게 녹았다가 다시 어니까 바가 아니고 이 동그란 것이 아니고 높데대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냉장 보관하는 것들은 항상 운반할 때도 가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염대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데 관여하는 게 위생사기 때문에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라번에 위생물을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계 가서 다음 중그 개인위생 에도있는데 우리가 저 백화점이나 아니면. 저거 가도 식당가다가 뭐요 주방 쪽을 한번 이렇게 들여 봐봐요 위생물 썼죠 그리고 마스크도 다 쓰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위생적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여기 식품 만들 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생물을 그리고 위생모도 써야 되지만 위생복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따 보면 하겠지만 소톱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니큐어 같은 걸 칠하는 건 아니에요 귀걸이 반지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식품 식품 그 하는 집에 가보았는데 너무 화려하게 화장을 했다든지 매니큐어 이만큼 발라가지고 하면 그 음식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일대나 실게 다 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생물을 착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반드시 해오시고요. 그 다음 마번에 보게 되면 우유나 산양류를그절 끝에 섞으면 될것 같아 안 돼요? 안 되지요. 왜그러 성분 자체가 틀리니까 산양류와 우유는 섞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마번에 보게 되면 중간에 기계나 기구, 음식기 이런 것들은 사용 후에 반드시 세척, 살균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방에서,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맞아 들어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세제 같은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아서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주를 끓이거나 또는 우리가 속옷 같은 것도 삶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살균제도 허절하지요. 그리고 뭐 침대 같은 거 냄새가 나면 칙칙칙 뭘 뿌려요 막 이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도 잘 나오다 보니까 주위에서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대비료는 그런 현실적인 좀안맞지요 현실적으로는 안 맞지만 시험대비료는 우리가 주방이나 또는 식품 제조하는 거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소독 방법 찾으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것이 부글부글 끓요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죠 이거를 자비소독, 입골 열탕소독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 제조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접객업소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이 지금 세척, 살균한다는 것이 자비소독 이꼴 뭐가 돼요? 열탕소독을 한다는 거죠. 중요하 표시가 드시고 그래서 자비소독이나 열탕소독을 실제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시험 대비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곧그 가번도, 아니 바번도 그 그렇고 그 다음에 사번도 보게 되면 냉면 육수라든지 칼도마 이런 것들은 다음 줄 보게 되면 행주 이런 것들이 미생물 권장교육에 적합하도록 하라는 거 이것도 뭐가 되냐? 주방에서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끓이는 것은 백도에서 끓는 데 완전하게 아포까지다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요것들이 식품에서도 소독이 있고 오늘 것까지 아마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위생학에서도 또 가요 그럼 자비소독이 있고 열탕소독은 몇 도에서 그 균을 죽이는 거예요팩도지요팩도에서 끓는다는 거죠 그럼 몇분 정도 하는 것이냐 보통 한 10분 20분 또는 뭐가 15분 내지 한 20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이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 번에 보게 되면 식품 저장고에는 동 음물 사육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트 같은데 어, 애완견 금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털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 인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채는 흐르는 물에 몇번 씻어요? 다섯 번 이상 씻으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회충알 같은 것들 기생충알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채를 통해서 옮겨지는 회충, 요충, 편충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할 건데 몇번 이상 씻는 거냐리면 흐르는 물에 다섯 번 이상 씻나 이런 것들에 이러면 회충알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유지 있지요. 유지는 지방을 뜻하는 거예요. 지방은 보존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리면 일광, 햇볕을 차단해야 돼요. 그럼 왜왜 햇볕을 차단해 하는 거냐리면 이것들이 변질이 돼요. 그러면 유지, 이꼴 지방질이 변하는 것을 3팩그래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 따라서 우리가 유지류, 이꼴 지방은 우리가 일광을 차단하고 저온으로 보존해야 되는데 라면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름에 튀긴 거죠. 그러면 라면을 햇볕에 보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일광에 서 산소에서 변질되는 것을 3팩그래요3팩는 지방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럼 미생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햇볕이나 산소에 의해서 된 거다. 이것을 뒷말 가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유지류는 우리가 햇볕을 차단해서 보관한다는 거지요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게 되면 개인위생, 가범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마번까지 반드시 해오시고요. 첫 번째 손소독은 무슨 비를 쓴다? 역성비를 쓰는 거지요 그럼 역성비는 우리가 여기서도 나지만 우리가 보게 된 환경위생학에서 나요. 그럼 역성비는 지금 손소독랬지죠 그럼 요거가 손소독을 하면 우리가 몇 퍼센트라느냐? 나중에 다애우라고할 건데 0.01 내지 0.1%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농도가 그런데 손을 딱 끌어놓고 그럼 지금 여기 손 소독은 어떤 비누가 좋다는 거예요? 역성 비누가 좋다는 거죠. 역성 비누 이걸 양성 비누 그래요. 양성 비누 양이온이 나와서 균을 죽인다서 양성 비누 그런데 음성 비누 아니에요. 음성 비누다 아니에요. 퍼센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올 건데 0 .01 0 1이지 0.1퍼센트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주방에서 가장 우리가 저 소독제를 좋은 거찾아라려면 역성 비누 찾는 거예요 그럼 주방에서 쓰는 그 주방 세제들 있죠 이 주방 세제들은 소독제가 아니고 우리가 중성 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랑 우리가 보게 되면 틀린 거예요 그럼 역성 비누는 뒤에 가서 이제 장점 단점 얘기를 할 건데 주방에서 많이 쓰는 소독제인데 이것은 단점이 주방에 있는 중성 세제죠 뭐트리오펌프 이런 것들이 중성 세제란 말이에요 이것과 쓰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되는데 우리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역성 비누였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필기에서는 선수들에게 가장 좋은 것 찾으라는 말로 역성비로 나오고 실기가 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는 거냐면 손을 딱그려놔 징그럽지요. 이거 들어놓으면 학생들 징그럽다데이 손을 그려놓고 이게 실기예요. 실기 손을 딱 그려놔요. 그럼 도대체 손이 저기 뭐예요? 그러지 말고 손이 그려지면 이거 무슨 비누 찾으라는 거예요? 역성 비누 찾으라는 거예요. 뭐 과산화소냐 알코올이냐 역성 비누이냐 아니면 역성 비누 이게 실기예요. 따라서 필기가 다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 그림 아래 그림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는 소독제를 찾으셔 첫 번째 역성 비료두 번째 알콜 세 번째 뭐 저기 석탄 산수 이렇게 난다 크레야죠 이렇게 나면 못 찾는 거예요. 역성 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기 그림이에요. 알수 있게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실기를 이제 필기 끝나고 나서 실기간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 나중에 너무 환경위생은 딱딱하게 되면 심심하면 환경위생을 하는 것들도 앞에서 이제 섞어가면서 할 거예요. 본인들도 필기하다가 너무 지겨우면 실기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는 거예요. 무슨 그림 공부처럼 그런데 이론이 안 됐으면 실기가 그림의 학생. 어린아이들, 학생이 아니지. 왜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림 공부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거기 있는 글을 갖고 막 읽고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했던 것들은 몇개또 보기도 봐요. 그래서 이게 실계예요. 그림 그려놓으면. 속에 뭔가 그러지 말고 역성비는 찾는 거죠. 그래서 역성비는 중요해 보셔도 되고요. 이거 켜놓고 하면 학생들이 징그럽다니까 그러니까 뒤름말릴게요잘 보라고 이거죠. 그 다음에 나번에 다 묶어 중요표시 하는데 아까 도했다시피 손톱은 짧게 잘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손톱에 머리가 때가 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음식물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더라도 뭐가 되냐면 미관상도 안 좋지요 음식 만지는 사람이 팍한 매니큐어를 하고 손톱을 길게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어우 저건 매니큐어예요 뭐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가지 유해물질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납도 있을 것이고 왜 색깔 내는 거니까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물질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손톱을 자르게 해야지 위생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화장도 진하게 하면 먹 가기 싫고 그다음에 목걸이 같은 거 귀걸이 같은 거 하는 것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데서 균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지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다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나번원에 보게 되면 환농성 환자는 또는 소독, 소화기 소독 환자는 뭐가 되냐 조리를 금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환농이라는 것은 고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실계에서도 할 것이고 필기에도할 것인데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오스라는 것이 포도상 구균의 한 식중독이에요 근데 그 식중독은 환농 고름 환자에서 위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려고그렇요 나도 여기 자꾸 가려운가 여기 왜 가려운지 축축하지 요즘에 습기가 있어 그러면 피부가 나쁜 사람은 가렵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 좁쌀 같은 것들이 고름 같은 게 있죠.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 같은 데는 그걸 땀띠라고 그러기도 하고 땀이 많이 나는 사도 그러고 피부가 나쁘면 조금의 긁어 상처가 나게 되면 여기 이렇게 고름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환농이그 고름이 환농이에요 그러면 거기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오스라는 세균이 자라요 그럼 세균은 뭐라는 거냐면 내 손에 거기 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오스가 엔터로톡신이라는 독을 뿜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식중독을 유발하는데 이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오스가 뿜어는엔터로톡신 씨는 뭐가 되냐 가열해도 안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식중독을 누구를 금하는 거냐 화농환자 고름환자를 금해야지 지금 이해가 안갈 거란 말이야 올해도 2020년에도 실기 났잖아 그럼 스타필러코쿠스 아우레오스는 뭐가 되냐 러면포도상국이 그랬죠. 그럼 요즘 포도 나오죠. 포도송이 어떻게 생겼어요? 포도송이 이거잖아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요즘 포르도 갸름한 거 있다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오스. 그래서 잘나는 거예요. 실기에서 도나고 필기에서 도나고이 그림 그려지면 다음 그림에 있는 것들이 어떤 식중독이냐.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오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포도구 국이나 식중독.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을 균을 찾으라고 하기다고 그럼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오스는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S로 시작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우레오스 니까 A로 시작될 것이고 이렇게만 외우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미생물 이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변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그 파트 가서 우리가 보게 한글로 써놓고 중화적 중화 중화 눈으로 자꾸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찍는 연습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의외로 쉽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환웅 환자를 금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거지요. 이것이 포도산 구이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 이것은 시간이 짧아요. 한시간 내지 여섯시간 내가 스타필로 꼭 아우에서 감염된 식중독균을 먹었다면 1시간에서 6시간인데 평균 3시간이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식중독 중에서 가장 시간 짧은 거 나오 거찾아라볼 것도 없고 포도산국이라는 걸 찍는 거예요. 그럼 몇장 넘어가면 있죠. 그럼 몇 장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디가 살 거냐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서 그림까지 보면 살 거라는 거죠.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식중독이 거의 있네 453페이지 452페이지 거의 있죠 포도산 구균한 식중독 이거 있죠 중요하게 할거라백 452페이지부터 있는거죠 거기 우리가 보게 되면 라 번에 포도산 구균한 식중독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오스 있죠 거균. 이런 것들이오워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꽃그 밑에 있잖아요 미음번에 환농성 환자를 금해야 되는거죠 감염원이 환농성환자기 때문에 거기 지우 번에 보게 되면 환농성 환자를 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초전으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가서 귀에 덕지가 않도록 할 거니까 식품은 그리고 뭐가 되냐 하면 앞뒤도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식중독 같은 것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435페이지라서 환홍환자를 금해야 되는 것이고 소화기 감염병 환자는 우리가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에 가서도 우리가 저거에서 식, 아니야 감염병 요원법에서 어제, 그저께 2급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이 2급에 호흡기 질환도 있지만 생각나요? a 형 간염 바이러스성 질환, A형 간염, 그 다음에 콜레라, 어 우리가 검역 대상이죠그 다음에 장티푸스 동생 누가 있다, 파라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 질, 장출혈성 대장 감지 이 여섯 가지가 식품 위생법에서도 우리가 이 환자들은 그 증상이 있을 때는 식품 접객업소에 근무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그 주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알면서도 채용하면 벌금을 무는 것이고 그다음 본인들도 알면서 그 근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한테 옮겨질 때까지 옮겨지지 않을 때까지 못 한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런 환자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시금해서 하면 안되겠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막 라버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필기에서보다 실기 더 잘하는데 요즘은 또 필기나 실기나 별로 또 구분 없이네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고 위생복 입어야 되죠 위생모 써야 되죠 그 다음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거죠 이건 상식으로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음 중 아닌 걸 찾아라 그럼 옷장이라든지 신발장을 지금 여기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식품취급하는 데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간편하게 신발장을 거기 식품접객업소에 놓는다 또는 조리장에 놓는다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옷장을 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탈의실 같은 거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생복 입어야 되고 위생 뭐 써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마스크 반대에 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뒤집어 쓰지만 난 옛날부터도 참기름직했어요그러더니 언제부터 하대 왜 우리가 백화점 지하라든지 어떤 식당 가보게 되면 막 이거 얼마에 막 떠들면서. 다 태울 것 같아. 그럼 침다 태우지 않아? 그 다음 더러워서 먹기 싫었어. 그래서 안먹안사 먹었어. 근데 어느 날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마 그랬나 보지? 이렇게 플라스틱 그 마스크를 쓰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코로나가 와서 지금은 다 마스크를 누가 쓰지요. 이러는데 막 얘기할 때 태운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만두 같은 거왜 지하 백화점 같 때가 있잖아요. 김밥 얼마 얼마 그래서 막또 끝날 무렵 되게든막 세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침이 얼마나 태웠겠어. 그런데 거기 파는 사람들이, 뭐, 소화기, 호흡기 같은 게 있다. 그렇다면, 어가지요 그런 게 있으니까, 비위생적인 것들이, 코로나19가 위생을 또 업그레이드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런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손에 반지 같은 걸 끼면 된다, 는데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반지 같은 것들은 이물질이 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감염병, 이꼴 전염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요. 감염원, 이꼴 전염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양가로 네 번째,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때는 첫 번째 분류부터 보자고요. 물리적인 처리가 있죠. 물리적인 처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화학적 처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미생물 처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환경위생학에서 수질 내 어떤 물리적인 거, 물적인 리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근데 여기서는 생물학적 보관이라그런는 것이 아니고 생물이 관여한 걸 뭐라 그래요 미생물적으로 보관하는 거지요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비슷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물리적 처리에는 우리가 여기 첫 번째 가번에 뭐가 돼요 이름을 구분하셔야 돼요 물리적 처리에 들어가는 거 찾아라 화학적인 거 찾아라 그 다음에 미생물 보관하는 거 찾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물리적인 것은 첫 번째 냉동 냉장 아까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에서 보관하는 거죠 이게 실기가서 그림 난단 말이에요 바볼래 미리 그림을 한번 이렇게 실기가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는 몇 동가? 지금 냉동실, 냉동, 근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대형이 나왔단 말이야 양문 냉장고에서 이쪽은 냉동, 이쪽은 냉장고 그런데 요즘은 이 1인 가구들이 우리나라에서 3분의 1이 1인 가구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소형들이 많지요. 소형들 보게 되면 위에 냉동실, 이게 우리, 70년 80년대 아니 70년대 무섭겠다 80년 90년대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냉동, 냉장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위 칸은 냉동실, 밑에 거는 냉장실 이렇게 되다가 또 우리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대형 냉장고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소형 냉장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요즘은 또 이제 핵가족 돼서 서구화식으로 가족이 되다 보니까 다 혼자 혼자 살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 면 조그만 냉장고 가더 팔린다고 사지요. 그럼 조그만 냉장고들 보게 되면 위카니뭐가 냉동이죠. 지금 마이너스1 8도 했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냉장이죠. 그럼 냉동실 밑에가 신상 칸이라고 있잖아요. 그니까 요즘 집에서 보게 되면 본인들 집이 가구가 좀 시구가 해서 네명세명 있는 집은 이제 큰양문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로 시험을 접하면. 안 넣어져요. 안 넣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대비로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보게 되면 A, B, C가 있는데 이걸 이제 뭐를 넣을 것인가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돼요? 냉장이지. 0부터 몇 도까지? 10도. 그럼 여기는 야채를 넣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유지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신선육 같은 거. 그럼 일반적으로 고기를 냉동식에 넣었네요. 근데 냉동은 맛이 없죠. 그래서 맛있게 먹으려면 신선 칸에 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 냉장고 큰거 해가지고 김치 냉장고 따로 있고, 양문에 이쪽은 냉장고 이쪽은 냉동실 이거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실기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어찌만 여기 이렇게 온도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큰 냉장고는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있죠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이 중국에서 이렇게 그려 놓는데 여기 냉장고가 지금 빠졌지요 이렇게 그려 놓고 다음 중 그림에서 뭐가 된 빠진 걸 찾아라 그러면 온도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실기 가 생길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시자고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요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냉동 냉장 있고 두 번째는 나번에 가열 아까 끓이는 것이 백도에서 끓이니까 이것을 가열 살균 그리기도 하고 자비 소독 이꼴 열탕 소독 그리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걸 할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열하는 건데 가열한다는 건 끓인다는 거예요. 몇 도에서 물이 끓어요? 팩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열법 이꼴 열탕소독법 이꼴 자비소독 똑같은 건데 팩도에서 끓이는 거죠. 건조탈수가 있고 자외선조사법이 있고 농축법이 있지 일단 이름부터 구분하자고요. 이래서 우리가 구분을 화학적인 것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장 넘어가서 보실래요? 화학적인 거는 첫 번째 가번에 방부제가 있지요 방부제, 산화방지제 그 다음에 뭐가 설탕과 소금을 넣는 것들은 일명 화학적인 처리가 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는 거냐면 라번에 산저장 있지 피클 같은 거 우리가 뭐 피클 같은 거뭐할때 먹어요 요즘은 그 뭐지 그거 난잘안 먹어서 저기 그뭐 여기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 저거 있잖아요 왜 피자 피자 피자가 생각 난 피자를 안 먹거든 피자가 지금 피자가 그림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난 피자가 생각한다는 거. 나는 피자 같은 거를 느글거려서 못먹겠던데 일년에 누가 이제 시키 내가 시켜주고 나서 카드 먹으러서 한 입에 한 입은 떼어 먹어요. 너무 느글거리다. 근데 요즘 학생들은 잘 먹죠. 그거랑 콜라라. 그럴 때 뭐가 와요? 피크로잖아요. 그피클 같은 것들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랑은 식단 자체가 틀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보게 되면 다 김치, 야채는 싫어하지요. 김치 먹으러 오반상을 다 찡그리죠. 고기나 아니면 니글니글 한 거. 근데 우린 니글니글한 거 먹으면 가서 파, 김치하고 밥을 한 숟갈 먹어야지 속이 편하단 말이야 식단 자체가 우리랑은 틀려요. 틀린데 이런 것들 많이 본단말 이것이 피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스 저장법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스 저장을 뭐라 그래요. CA 저장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일명 뭐가 되냐? 화학적인 거고 미생물 저장은 간장, 된장, 고추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에, 좋게 말하면 발효식품이고 나쁘게 말하면 썩은거지 신거 그 다음에 곤추장, 된장 이런것들 그리고 치즈, 요구르트 이런것들 요플레 이런것들 이다 먹어야 되는거예요미생물이에서 우리가 우리한테 유익하게 썩은거지요 나쁘게 말하면 썩은거고 좋게 말하면 유익하게 썩은거죠. 그럼 구분은 대체 알겠지요. 화학적인거 방부제라든지 산화방지제 이런것들은 뒤에가면 첨가물에서 또해요. 한 끝에 가 보게 되면 첨가물같은거 있단 말이에요. 첨가물이 거기 쭉 있죠. 몇 페이지 첨가물이 있는거냐면 4 7 0 칠십몇 페이지가 460몇 페이서부터 있구나 첨가물 이것은 하나의 공전인데 466 페이서부터 쭉 있죠 여기서 또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보관하자고 약품을 집어넣는 거지요 이것들을 화학적 우리가 보게 되면 보관 방법이 되는 거지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몇 개만 해오고 거그 뒤에 가면 더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물리적인 거 보자고요 물리적인 거에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 거냐면 435 페이지 가번에 우리가 기억부터 이응번까지는 실기예요 그림을 이거 아까 여기 이거 냉장고를 그려 놓고 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에 갖춰야 될 조건들을 지금 써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기 문제인데 기억부터 이응번까지 묶어서 줄 치는 거 중요해보셔야 되고첫 번째 벽에서부터 몇 센치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10센치죠 근데 이건는 이제 빔을 쌓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여기 벽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몇 센치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1 0 c m 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 에어컨은 요즘 저기 벽에다 집어넣어서 그렇지 원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벽하고 일 일 반적으로 몇 cm 떨어뜨려요. 10cm 떨어뜨리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벽에서 몇 cm 떨어뜨린다. 10cm. 그리고 니은 번은 전체 용량의 몇 퍼센트로라는 거예요. 100%예요? 아니면 80%예요? 80만 들라는 거예요. 아니, 런데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밀어. 막 발로도 밀어. 들어가라고. 왜냐면 주말에 장봐 가지고 뭐가 되냐 면 밀어 넣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꽉 차면 이 열이 전도가 안돼 가지고 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제대로 냉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냉장이 안 되면 우리가 부패될 수가 있죠. 나중에 보분 알겠지만, 냉장고라고 해가지고 10도 이하, 0에서 10도라고 해서 모든 식중독균이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10도 이하에서도 자라요. 그러면 10도 이하에서도 자라는 견들은 냉장고에 넣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식품은 바로, 바로, 바로 끓여서 먹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미저 터지게 막 미, 밀어 넣어. 넣어가지고 뭐가 돼? 문이 들 닫혀. 그리고 또 거기 꽉 차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온도가 안 맞게 되면 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몇 퍼센트만 넣으라? 100% 넣으라? 80% 넣으라? 80% 넣으라는 거죠. 이것도 반드시 외우시고요그 다음에 자주 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열이 제대로 가동되어 안 되겠죠. 낮아지겠죠. 그래서 자주 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어느 집 냉장고 보게 되면 살 때하고 버릴 때밖에 안 하죠 그게 아니고 끊을 적마다 한 번씩 닦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식중독균이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짜게 안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짜게 안 먹다 보면 게되 장조림 같은 것도 해가지고 내비두면 조금 이상 해요 그리고 그 냉장고에서도 오래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냉장고 들어가면 맛이 변해요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WHO가 지난번 에 얘기했던 거 내가 얘기해 줬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암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냉장고도 한몫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일단 치워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암 환자들은 냉장고 같은 게 많이 안 넣잖아요 신선한 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가면 일단 뭐가 돼요? 썩진 않더라도 식품이 성분이 자체가 변질되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도 푹푹을 안 썩었지만 그 영양가치도 파괴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그 당시에 해가지고 신선한 밭에서 뜯어서 먹는 게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가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질병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계를 중간에 놔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온도계가 여기 보게 되면 온도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도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중 뭐가 빠졌느냐 그럼 온도계가 빠졌다 이소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그래서 본인들 냉장은 약문인데요 그러면 시험 못 본다는 거지관행상이 시험 보는 냉장고는 이냉장고예요. 이냉장고 알수 있겠지요? 벽하고 여기를 이제 벽이라고 치고 10cm 여기가 10cm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냉장 여기 온도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온도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본인들 바깥에 있는 거가 그러지 마시고 시험 대비용 냉장고는 이냉장고예요. 그렇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러니까 냉장 온도계는 냉장고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 번호 보게 되면 아까 얘기다시피 냉동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하 18도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꽁꽁 얼군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냉장은 뭐가 돼? 냉동은 마이너스 18도고 냉장은 뭐가 돼요? 0에서부터 몇 도가 된다? 10도까지 유지하라는 거죠. 이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거기 1단, 2단, 3단도 반드시 오시는데 이거 잘라요. 하단에는 지금 뭘 집어넣어요? 여기 오늘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요건 지저분하니까 지워보게 되면 여기 뭐를 집어넣어요? 엄마들이 맨 밑에가 야채박스예요. 과일이나 한번 열어보라니까 우리가 양문도 밑에 거는 뭐예요? 야채 넣는 거예요. 여기는 야채라든지 시금치 이런 것들 넣고 과일 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맨 밑에는 우리가 야채나 시금치 이런 걸 넣는 것이고 반드시 여드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유지료. 아까했다시피 여기는 시금치도 넣고 과일도 넣고 여기는 뭐유지료 우유 같은 거 넣고 그다음에 여기는 오가는 뭐 신선 육 같은 거 있죠. 우리 집은 냉동실에 넣어요. 냉동실은 맛이 없고 맛있게 먹을 날이면 신선 칸에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일단 그다음에 일단 온도는 영 내지 3도가 되는 것이 육류나 어류고 중간은 뭐예요? 5도인데 유지류고 하단이 의외로 잘라요 하단은 시금치 그러니까 오늘 가서 한번 열어보게 되면 금방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실기 문제예요. 됐죠? 그러니까 실기는 별거 없어요. 여기서 필기기 산 다음에 그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오시고 그 다음에 냉장고의 목적은 A번부터 d 번까지 묶어 중요시켜 드시고요 자기소화이골자가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자기소화이골자가소는자기소화이골자가소는 뭐냐 그러면 이따가 이제 우리가 어떤 육류 같은 것들이 썩어요 썩는 게 부패지요 부패 전 단계가 자기 소화 입골 자가 소화에요. 그래서 냉장고는 단지 뭐가 되냐 오래 보관하자는 것이 아니고 썩는 거를 단시간 조금 연장해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으라는 거죠. 자기 소화 입골 자가 소화 똑같은 말에 지연시켜 주는 것이고 미생물 증식을 저지하는 것이고 그럼 미생물 정지를. 미생물 증식을 저지하고 자기 소화를 조금 연장하다 보니까 변질을 지연시킬 뿐이지 오래오래 먹어 나자는 거 아니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돼요?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거에 단기간이에요. 단기간이죠. 요것이 일명 냉장고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필기 때잘아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정리균을 사멸시킨다 이말 나와요. 정리균은 사멸을 시켜야 못 시켜요 못 시켜요 그럼 정리균이라는 게 무슨 균이에요 이질이란 말이에요 이질균을 죽여요 못 죽이죠 그러면 다 자음 중 냉장고의 목적이 아닌 것찾아라면 정리균 사멸 이거 나무 얼른 틀린 거예요 그니까 아닌 것도 잘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보기를 잘찰 수가 있다는 거 본인들이 옆에다 써놓으면 금방 알수 있는 거죠 쓰면 세워진다는 거죠 냉장고의 목적이 아닌 것은 정리균을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인다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반드시 해오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냉장고를 지다 봤죠. 이거 반드시 이제 그림을 외워야 되니까 이거 0도부터 10도까지 맨뉴칸은 뭐가 돼요? 여기는 몇 도냐? 마이너스 18도, 일명 영하 18도 이 섭씨 어디가 요게 요게 섭씨라 그러는 거죠 섭씨도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열법은 백도에서 우리가 끓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비소도 이꼴 열탕소독해서 식품에서도 뒤에가 살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에서도 한다는 거죠그 다음에 건조탈수는 몇 퍼센트라는 거냐면 15 또는 14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식품전공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식품전공 가게 되면 어떤 미생물은 어떤 식품에서 땅콩 같은 데서는 7% 이하로 건조시켜도 여러 가지 뭐 곰팡이 같은 것들이 필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식품위생학을 전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사 대비해서 식품을 몇개 써먹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관행상 일반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에 그냥 퉁쳐서 하는 거예요 15% 이하가 되면 세균 같은 것들이 건조하면 증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14% 이하면 웬만한 것들은 증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땅콩 같은 경우는 7% 이하에서 도 증식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여름에 나물 같은 것들이 요즘 뭐 고사리 같은 거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었고 온실 하우스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름에 나는 것을 겨울까지 먹기 위해서는 건조해서 보관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이 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저기 세균 같은 경우에는 15% 이하로 줄이면 거의 미생물이 증식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물 같은 거 말려서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곰팡이는 14% 이하로 그러니까 건조하게 되면 곰팡이가 안 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에서 세균이 증식한다고 들어봤어요 곰팡이가 증식한다고 들어봤어요 세균이 증식한다 이런 말 들어봤지 뉴스에서 정수기에서 곰팡이가 번식했다 이말못 들어봤지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은 곳에 하는 것들이 일명 세균이 더 습도가 높을 때 잘한다는 거죠. 그럼 어떨 때는 14% 어떤 때는 15%냐면 곰팡이 같은 경우는 14% 이하가 돼야지 증식을 못 거의 못하는 것이고 근데 그 이하에서 증식하는 것도 있지만 시험 대비로 그 세균은 15%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15%가 맞는 것이고 어떨 때는 14%가 맞는데 또 질문 할거 아니냐고. 1번에 15, 2번에 14. 어떤 것 자꾸 그렇게 안 찍어요. 안 찍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15 내지 14% 이하면 식품이 이제 건조 또는 이걸 탈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물 같은 거 말려서 겨울에 먹는다고 치면 돼요. 근데 요즘은 나물 같은 거 건조할 필요도 없어. 왜 그러냐면 겨울에도 나오잖아요. 겨울에도 오이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다 나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겨울에 나오는 것들더 맛이 없죠. 왜 그러냐면 빠른 시간에 이렇게 저기 재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15% 또는 14% 반드시 오시고요그 다음에 자외선 조사법 있죠 자외선은 뭐가 되는 거냐 아니면 뒤에 가서도 계속할 건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관도 있지만 자외선 살균 같은 것들 있죠 살균할 때 그래서 보관하는 거나 균 같은 거 주방 같은데 자외선 살균도 있지만 뒤에 가면 또 있을 텐데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뒤에 가서 할 건데 자외선 등있을때 오늘 주방 가가지고 음식점 같은데 보게 되면 이렇게 커버 퍼놨죠 이렇게 커버 퍼놨죠 이렇게 커버 퍼놨는데 여기서부터 에이 거리는 뭐가 되냐면 아무리 길어봤자 50cm 이하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외선은 깊이 투과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컵을 두 개씩 엎어놨다는 위에 것만 소독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외선 조사법도 있고요. 농축법이 있죠. 농축법이 있고 자외선은 뒤에 가서도 몇번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물리적인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보세요. 화학적 처리가 있죠. 화학적 처리는 이거는 이따 첨감을 가서도 할 텐데 일단 화학적 보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방부제는 오래 보관하자고 하는 거죠. 거 기억부터 리얼 번까지 묶어 중요 그럼 이것만 방부제로 쓰이는 거냐 오래 보관하자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467페이지 가면 수없이 많을 텐데 467페이지 그리고 467페이지에 이것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 보게 되면 방부제 같은 것들 466페이지 있구나 거기 보면 DHA도 있고 d 대추산도 있고 소르빈산도 있고 소르비산 칼슘도 있고 수없이 있잖아요 그럼 식품공정감이 이것도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위생사 대비해서 몇개 하는데 거기 DHA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삭제 이렇게 돼 있죠 삭제 됐잖아요 그 다음에 407페이지 보게 되면 몇년도에 삭제 됐다 2010년도에 삭제 됐죠 공전에 근데도 나요 난다고 그러니까 안내수가 거기 안써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식품공전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식품의 약품 안전 처장이 쉽게 말하면 어떤 법전까지 법전처럼 아 식품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넣고 규격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건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법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여기다 써 놓으니까 이게 이제 내가 몇년 전부터 써놨단 말이니까잘안 그러니까 집어넣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보기엔 늦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DHA는 디이드초사인데 실제로는 식품공전에 삭제됐어요 그렇지만 나니까 그래도 보라는 거죠 두 번째 안식형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슘 있요 그래서 뒤에 가서더 어차피 여 되니까 방부제 있죠 묶어중요시켜시고 산화방지제는 그럼 이제 산패를 방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변질에는 우리가 보게 된 부패도 있고 변패도 있고 그런데 한정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부패, 변패, 산패도 있죠. 그런데 이제 부패가 뭔지 산패가 뭔지는 요가사겠지만 산패만 한번 보실래요? 산패는 지방이 변한거죠. 지방이 꼴 뭐가 되는거예요 유지죠. 유지 아까 라면을 튀긴 것들은 햇볕을 차단해서 뭐가 나라 그 이유가 유지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유지를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다음 줄 보게 되면 지방이 변하는 것은 미생물이 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미생물이 아니고 중요없이 드시고 모의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산소에서 변한다는 거죠 미생물이 관여하는 거다 미생물이 아니다 미생물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산소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또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산패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미생물도 관여하고 햇볕도 관여하던데요 맞아요 맞지만 우린 혐의대비라는 거예요 온실효과 하나 찾으러 못 찾아요 앞에서 우리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거 법적으로 CO2,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수소브라탄소 과브라탄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뿜어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온실효과예요 그런데 하나 차으려면 CO2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산폐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산소가 관여할 거 유지, 기름이 산소에서 변질되는 거가 가장 큰데 거기 미생물도 관여하고 습도도 관여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걸 관여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관여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는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미생물이 관여 안 하고 산소에 의해서 햇볕에 햇볕과 산소에서 변질되는 것이 뭐가 된다.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438페이지 3페라 그러는 거죠. 여기 책안 갖고 왔어요? 가책안 갖고 가서 가져왔어? 어난 책을 안 갖고 왔나 해 가지고 어제 가져라는데 그래서 그럼 이제 3페 다시 와보세요. 그럼 436페이지 보게 되면 3페가 무슨 뜻인지 알수 있겠지요? 그럼 3페가 있는데 3페는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묶어 중요시하시고, 디 히드, 디 히드록실, 디 히드초산이에요. 디 부틸 히드록시톨루엔이에요. 디 부틸 히드록시톨루엔. 일명 약자를 뭐라 그래요? pht.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밑에 부틸 히드록시톨루엔 이것은 뭐예요? b h a 죠 그러면 기억번은 D로 시작됐는데 왜 약자를 BHT로 했느냐, 이거 오타냐? 아니에요. 약자는 임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가 디 부틸 히드록실 톨루엔이지만 약자는 뭐예요? BHT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틸 히드록실 아니졸은 BHA 쓰는 거 맞아요. 맞다고 오타 아니라고 됐요그 다음에 몰식자산 프로필이 있고 DL 알파토코페로 그랬지요 DL은 뭘 뜻하는 거냐면 아까 유지류 같은 경우는 햇볕을 차단하려 했던 거죠. 이 DL은 선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햇볕 그 선광을 뜻하는 것이고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은 단백질 그 위치에 있죠 유기화학에서 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DL 알파 토코페롤 그리기도 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토코페롤토코페롤 그리기도 하죠 비타민 E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산화를 방지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과 설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짱아치 보관하는 거를 우리가 옛날로 보게 되면 여기 짱아치에 먹어봤어요? 요즘은 또 별미로 먹는다 그러던 구만 우리 때는 냉장고 같은 것들이 보편화되지 않아 가지고 짜게 해 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면 이게 장아찌죠 대표적으로 오이 장아찌무장아찌래 가지고 근데 이장아찌는 쉽게 말하면 소금을 많이 넣어 가지고 보관하자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물리적인 소독 아니 물리적인 보관이냐 화학적이냐 그러면 화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금을 몇 퍼센트 넣는 것이냐 10% 또는 10% 이상 집어 넣는 거를 염장법으로 반드시 오시고 염장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잼 같은 거 맞는 것들은 잼 있죠. 우리가 여름에 과일 같은 걸 나오는데 겨울에 안 나오니까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설탕을 집어넣죠. 그러면 50대 50 넣는 거기 때문에 50% 또는 그게 없으면 50% 이상 집어넣는 거를 당장법 그래요. 중요시 해두시고 그 다음에 NaCl 있죠. 그럼 요까지한것 중에서 숫자라는 게 있죠. 물리적으로 하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 10% 염장법은 10% 염장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 소금을 넣는 거죠. 10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 이상 이렇게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조. 또는 탄수는 뭐가 되는 거냐 면14 또는 뭐가 돼요? 일반적으로 15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균은 15고 그 다음에 곰팡이는 14% 뭐가 되는 거냐 면 이것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하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상해요. 이하로 건조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물리적인 거죠. 이거는 화학적인 거죠. 그 다음에 당장법 있죠. 당장법은 잼 같은 거 만드는 거죠. 50%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이게 없으면 50% 이상. 그래서 반드시 1번, 2번 3번 이렇게 외우시라고 근데 요거는 물리적인 것이고 나머지 염장법과 당장법번 뭐가 돼요? 화학적인 보관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는, 외우면 되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반드시 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NAC에 소금은 그럼 어떻게 해서 장아찌를 오래 보관하는 거냐 우리가 잘봐 보세요 자, 우리가 매실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죠 매실 같은 거액게에서 팽팽했던 걸 넣으면 나중에 찌글찌글해져요. 무도 소금에 넣어보라니까 찌글찌글해지요 그럼 이런 것들이 물 같은 게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퍼센트가 이렇게 써서 해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럼 NACL 미생물은 어떻게 해서 억제시키는 것이냐. 기억부터 리얼 번까지 묶어 중요하시고요. 수분활성을 수분활성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찌글찌글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죽이든지 또는 삼터 왜이에서는 거예요 삼투압에 의한 원형질 분류를 해서 미생물이 증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염소가 또 독작용을 해요 염소가 독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산소 분압 감소를 해서 분압이 뭐냐 그러면 어떤 특정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압력이 분압이다 앞에서 조금 아직 안 했구나 분압 아직 가는데 분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게스가 차지하고 있는 압력인데 산소의 분압이라는 건 산소가 가지고 있는 압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NaCl이 미생물들이 부관 못하게 하는 거죠. NaCl이 뭐가 돼요? 염화나트륨. 이꼴 뭐가 돼요? 소금이죠.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고그 다음에 산저장은 피클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pHO. 우리가 보게 되면 pH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배우지요 초등학교 때딱 해서 0부터 뭐까지 가요 14죠 이거 환경이색감 한단 말이에요 여기 7이죠 7이 중성이죠 그러면 7, 0부터 7까지 뭐라고 그래요 산성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7부터 7, 이 3부터 14까지 뭐가 돼요 연기성 또는 알칼리성 쉽게 이르죠 그러면 이게 이제 pH란 말이에요 pH라는 것은 환경이색감 살 건데 거가선또 실기 가서 이렇게 나게 돼요 다음 중 pH 범위 아닌 거 찾아라 0들어가지요1 들어가죠 13 들어가죠? 들어가죠? 15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또 실기 문제예요. 알수 있겠어요. 이게 pH. 이거인데 여기서 pH 5 이하. 또는 뭐가 돼요 4.9 이하 또는 ph 4.7 이하로 보관하는 것이 산저장이죠 피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해 오시고 그런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ca 저장 이라는 건 가스 저장이죠 가스 저장도 일명 어디에 들어간다 화학적인 보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화학적인 것과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것까지 해 오시고 미생물설은 우리 주위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이김치와 뭐 발효식품 이잖아요 유산균이 많네 이런 거잖아그 다음에 요구르트 그 다음에 치즈 그래서 치즈 우리가 보게되면 어르신들은 아대러냄새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보관하자고 하는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먹으니까 그렇지만 서양인들은 맛있다고 먹지만 우린 또 김치가 맛있다고 먹지만 서양인들은 대러 냄새가 나네 된장은 이상한 똥냄새가 나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된장에 여러가지 유익한 균들이 많지요 그래서 맛있다고 먹고 식성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먹었던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미생물 처리 방법이 되는거지요 그럼 오늘 한거에서는 뭐가 되냐 식품에서 뭐가 되냐 첫 번째 식후 위생 보관할 때 그다음에 정의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십분 쉬었다가 여기 거를 이제 우리가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거다 봤으니 십분 쉬었다 식후위 감별법을 볼 테니 십분 쉬었다 십분 쉬었다고 시바랍니다.